제가 지금 독서혁명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크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스 입니다 어, 여러분들 꿀벌시죠 꿀벌의 수명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어, 보통 이제 일벌의 수명은 언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봄 또는 여름에 태어난 이 벌의 수명은 한 6주에서 7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40일에서 만화에 한 60일 정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여왕벌은 얼마나 살것 같습니까? 네, 놀랍게도요. 한 3년에서 길게는 한 6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1벌에 40배 이상을 더 오래 사는 거죠. 우리가 벌은 많이 보잖아요? 근데 1벌은 지금 희소하죠. 본적 있으신가요? 1벌 말고 여왕벌 있잖아요.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로 태어날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태어났을 때는 1벌하고 여왕벌하고 예, 똑같은 유충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성장 과정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먹냐에 따라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벌이 될 수도 있고 여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제 로얄젤리입니다이로얄젤리를 얼마나 먹냐에 따라서 40일에서 50일 정도 사는 일벌이 될 수도 있고요 3년에서 6년 화려하게 사는 여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도 비슷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인간이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삶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지금의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또내 가까운 미래, 또먼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또 가장 오랫동안 있는 사람 다섯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명.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있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다섯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 다섯 명의 평균 값을 내면 됩니다. 그분들의 지적 능력, 또 사업 능력, 또 부, 이런 모든 것들의 평균 값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주 만나는 다섯 명의 합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바로 어, 이분이 했습니다. 밥 브록토라는 분인데요. 당신은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다. 이분 이제 사업가이자 전설적인 자기개발계의 구루, 박 브로터인데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즉, 내가 자주 만나는 5명이 곧 나이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어, 제가 직장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심지어는 저녁 먹고 나서 회식하고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제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있었죠. 자, 그들과 하는 대화, 그들과 하는 생각, 사고, 꿈, 목표는 개찐, 도찐이었어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 평생을 직장을 다녀도 직장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15년 전쯤이에요. 우연하게 이경영자들이 모이는, 회사의 대표회사들이 모이는 그 아침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됐지만, 제 아는 선배를 통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1년 넘게 그조찬 모임을 참여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꿈과 목표, 이런 것들은 저와는 이 하늘과 땅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제 매주 함께하면서 언제부턴가 조금씩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를 흡수하고 행동도 바뀌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들과 조금은 비슷하게 만들어간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우연히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런 조찬 모임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이 방법보다 더 쉽게 더 강력하게 더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우리 이 책을 통해서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과 비용의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공자, 맹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의 꿈과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 그분을 책으로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의 생각, 그의 행동 또 그의 지식,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요. 어느 순간 저도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나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 천천히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이것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천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슈페하워 아시죠? 어, 독일의 철학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독서란 자기의 머리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독서란 자기의 머리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분야의 그런 위인의 책을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내 머리가 그 훌륭한 사람의 머리로 바꿔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나도 그와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운영하는 잉클에 보면요 어, 한 5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우연한 게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지금의 부와 지식을 쌓고 어, 또 전문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범했지만 만나는 사람을 달리한 거죠 책을 통해서도 만났고 또 오프라인 강연이나 또오픈 모임을 통해서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자신을 바꾸어 간 겁니다. 이것만큼 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도요. 더 이상 자신의 부와 또 행복과 풍요로움을 뒤로 이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또그 능력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 굉장히 멋진 일이죠. 제가 지금 독서혁명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일벌과 여왕벌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 랬죠 네, 로얄 제리를 언제 얼마만큼 먹냐죠. 자 그러면 우리도요. 로얄 제리가 있습니다. 뭐죠? 훌륭한 사람 직접 만나면 좋지만 우리가 더 쉽게 만나시는 방법이 있다랬죠? 내 네, 책. 책이 우리한테는 로얄젤입니다. 이 책이라는 로얄젤를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나은 사람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대이든 50대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40대 중반이 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어,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70이 넘어서 시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뤄내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